안녕하세요 블로인포 나나입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영상에 보이지 않아서 지금 뭐하고 있는지 궁금하셨죠? 사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콘텐츠를 만들려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조사를 했어요. 무슨 조사를 했냐고요? 그 조사는 바로 암호화폐는 현재 몇 종류 존재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분류를 나눌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암호화폐는 대표적인 비트코인부터 시작을 해서 많은 알트코인들이 있죠. 그 종류가 엄청 많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암호화폐는 그냥 투자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우리 생활에 잘 도움이 되고 있는지 좀위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직접 조사를 해봐야겠다 싶어서 시작을 해봤습니다. 먼저 암호화폐는 현재 몇개 정도가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제가 코인마켓캡에서 조사를 했는데 10월 13일 기준으로 현재 사이트에 나와 있는 코인들은 2.79개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비슷한 전류별로 121개의 분류를 나눠봤는데요. 코인이 너무 많아서 시간이 생각보다 좀 오래 걸렸네요. 네, 오늘은 그 분류한 121개 안에서 탑5까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람마다 기준이 다를 수가 있으니까요. 이번 영상은 가벼운 마음으로 어떤 기준으로 나눴는지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럼 먼저 탑5부터 시작할까요? 탑5은 바로 마이닝! 이 종류의 코인은 150개 정도가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비트코인은 POW 반식으로 인증을 하는데요. 여기서 유명한 코인은 아까 말했던 비트코인, 그리고 라이터코인을 말할 수가 있죠. 라이터코인은 알토코인 중에서도 제일 오래된 코인인데요. 기능이 비트코인의 단점을 보완한 코인으로 유명하죠. 탑4는 성금 확장성 플랫폼이었어요. 이 종류는 159개 정도가 있었는데요. 성금이라고 하면 바로 생각나는 코인은 뭘까요? 저는 바로 리플이 떠올랐습니다. 이코인들의 연도는 해외 송금을 빨리 할수 있고 쓰려도 저렴하게 할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탑 3는 어떤 플랫폼일까요? 바로 월렛 플랫폼입니다. 이종류 코인은 214개 정도가 있었는데요. 이 코인들은 암호화폐 자산을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이고 어플 재공을 목표로 하는 플랫폼입니다. 대표적으로 말하면 네이터 월렛이 있는데요. 사연자가 데이터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워렛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탑트2는 실제 화폐로서 가치가 있을 만한 코인들인데요. 228개 정도 있었습니다. 코인 자체가 화폐로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코인, 대표적으로 비트코인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가 있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실물 화폐와 비슷한 기능이 3개 정도 있습니다. 첫 번째, 온라인 마켓에서 사용 가능한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비트코인은 금이랑 비슷한 가치가 있다는 점. 그리고 세 번째는, 현금도 지갑을 잃어버리면, 돈을 잃어버릴 수 있는 리스크가 있죠. 암호화폐도 해킬 다하면, 자산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마지막, 탑 1은 뭘까요? 바로, 스캠코인입니다! 아 스캠코인 탑 1이라니야 이게 뭔 말이야 라고 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스캠코인은 747개나 있었습니다 아무 화에 업계에서 40% 정도의 코인이 이미 사용가치가 없어진 코인들이 많습니다 이분류한 기준은 아예 운영 자체를 안하고 있거나 현실 가능성이 거의 없는 코인 로드맵이 아 진짜 말도 안돼아 it's crazy 백선내어을 봤더니 갑자기 2년 뒤에 가격이 몇백 회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로드맵을 제시한 스캠코인들을 분류해 봤어요 이런 맘 앞에 궁금해요! 라는 의견 있으시면 댓글 넣주시면 제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번 영상은 제 기준으로 나는 코인들이기 때문에 살짝 위경이 다를 수 있어라도 마음 편하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 필수. 블로그 인포 카카오 블로스 친구도 추천お願いします. 같이 사통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바이바이.